<목소리도> <미쳐따리>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이게 벚꽃이 폈길래 한방 찍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고향 땅에 내려가는 날인데 용산에 사람이 많았어요. 저거 별의 컵이 저것도 사야 하는데 게임할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제가 KTX를 타고 또 고향 땅으로 갑니다. 예, 아주 이게 돈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예, 역시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이렇게 비싼 것만 타고 다니니까 다른 거 못하겠어요. 아주 인간이란 것이 이렇게 욕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제 KTX를 타버리면 한 시간 반 만에 집에까지 가버리니까 아주 좋아요 근데 자리를 잘못 예약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랑 마주보고 가족석에서 왔답니다 아주 불편했어요 음, 아무것도 없어 음, 아쉽죠 <웃음> 보면은, <웃음> 역시, 고향 땅에는 박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 또 아는 동생 결혼식에 갔어요. 제가 웬만하면 그 남의 축제 가서 박수 쳐주는 역할을 잘안 하는데, 그래도, 쯧. 친한 동생이니까 씨, 박주서 아, <웃음> 박수 쳐주러 갔습니다. 다신 안 해야지 <웃음> 혼자 별장을 차려놨어 어이씨. 보시면은 아빠가 이렇게 산에다가 또 우두막을 지어놨어요 근데 무슨 산이 좋다나 이렇게 자연인이다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지어놨는데 그냥 집에서 잤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보시면은 이렇게 땅이 넓어가지고 일만 버려놨지 배추에서 배추꽃이 나온 거야? 배추 안 뽑은 곳에서 이렇게 꽃이 나와가지고 아주 이쁘더라고요 추첨이 네. 안 잡혀 또 여기 정읍이 또 벚꽃으로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김에 벚꽃 구경도 했습니다 보시면은 제 친구인데 정업에서 장업 지킴이로 있습니다. 네. 참 슬프네요. 이렇게 이런 시골 땅에서 총각 혼자 살기가 굉장히 재미없을 텐데 아주 걱정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벚꽃이 이뻐요. 쌈마이 조명이 씩 그거고만 그 쌈마이 조명 때문에. 그 벚꽃이 바짝거려보이는 같아. 벚꽃이 이쁜데 이렇게 촌스러운 조명으로 아주 그 다음날에는 이제 낮에 엄마랑 한바퀴 돌았는데 사이에 다그 사이에 다떨어졌더라고요 원래 이게 만개했을 때 비가 오면서 떨어져야지 그게 국룰인데 이번에는 그냥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집에 왔다가 다시 또 서울땅으로 올라갑니다 네. 이래도 아무것도 없는 어떡하냐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진짜 <웃음> 이 넓은 광장이 사람 없는 거 봐요 어떡하냐 진짜 이렇게 시골 하, 시골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소멸 도시 될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KTX가 선다는 게 어디에요 <웃음> 소멸 도시의 마지막 희망 KTX 걱정입니다 빨리 이제 시골 이걸 다 정리를 해버려야 하는데 부동산이 너무 비싸가지고 또 서울로는 또그돈 가지고 못사고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출발을 해요 서울로 날씨는 좋았네요 가자마자 저는 또 바빠요 왜 바쁘냐면은 이제 술을 마셔야기 하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웃음> 여기 맛있었어요. 이게 뭐였지? 이게 그 오징어 뭐부침 버포쌈. 뭐 네, 오징어 요리인데 아, 여기 기가 막히던데 후암동에 있는 거. 여기는 한번더 가봐야겠어요. 아주 맛있었어요. 짜장과 짬뽕을 다 맛볼 수. 그리고 또 이제 또 새로운 중국집을 찾아냈는데 뭔가 조금 고급져 보였어요. 맛은 있었어. 그리고 이 마제소바도 아 이것도 맛있던데 이게 맛있어요 예. 이 지점도 맛있더라고 성수동에 있는 거였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네. 그리고 어김 없이 또 일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저거 예. 뭔가 이렇게 저렴하면서 이제 맛 좋은 거를 한번 먹어봤어요 네. 하지만 이 돈까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여기도 네. 가디 가산 디지털 단지 돈가스장인. 네, 이기도 단골집인데 몇번 보셨을 겁니다. 이도 늦게 가면은 sold 돼요. 맨날이라고 있어. 어떻게 하여? 맨날이라고 있어. 너무 일을 열심히 합니다. 얼굴 타버린 거 봐. 어떻게? 어, 얼굴 잘라야겠다. 동는데 예 아씨 피부가 지금 나가 버렸어요 지금 햇빛도 세고 씨, 마스크 쓰니까 씨, 저기 마스크 라인으로 빨개지고 아주 씨,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엄청 맛집을 찾아냈어요. 이그 이제 그 순대 전골 네, 저기 낙지 덮밥 거기다가 이 볶음밥까지 볶아 먹었는데 야 이거 레전드예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서 하는데 기가 막혀요 여기가 1 0년 넘게 한 된데. 노원에 있던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혔는데 이 다음 거는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이시 회에서 아리수 마시나요? 강남인데 강남에서 싼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이제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빌딩 빌딩이 터져 버려 가지고 이렇게 홍수가 났더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스태프들이 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그렇게 낡은건 아닌데 이게 씨 광화문 중심에 있는 건물인데 이렇게 씨 허접하게 지어놓으면 안되지 그리고 이제 일을 처리하고 나와서 이제 화장실이 여기가 조명이 이쁘길래 셀카를 <웃음> 하나 박아놨습니다 <웃음> 약간 인스타 감성 화장실이죠 네. 그래가지고 저도 영상을 찍어놨어요 아침에 형편없는 스시를 먹어서 이제 제대로 된걸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도 여기 아주 맛있었어 이제 퇴근길에 가는데 포르쉐랑 뭐 기아차 저거 소렌토 같은 거였는데 그런 거랑 바가더라고요. 아주 슬펐지만 또 이제 저는 맛있는 걸 먹어야기 때문에 여기 곱창볶음도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집 앞에 있는건데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제 큰일났습니다 홍대가 이번주부터 버스킹을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철없는 애송이들이 실력없는 애송이들이 많이 나와서 노래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에서 이그 맛을 못 잊어서 여기 홍대점에서 먹어봤는데 여기는 별로였어요 그런데 제가 먹고 오다가 자전거 타고 넘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기분이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 내리막길에서 이번 그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자빠져버렸는데 무릎이 나갔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아주 좋죠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두기가 끝나가지고 슬슬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이그 24시간 그 제한을 해제하면은 월요일부터 이렇게 터져 나올 줄 알았는데 안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냥 평소 월요일과 비슷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얼른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나왔어요. 날씨가 애매해요. 지금 그 아침 저녁에는 약간 쌀쌀하고 또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아주 옷 입기가 애매합니다. 맨날 왔는데 주차 자리 없어가지고 도망가 오랜만에 이제 강남에 있는 이그 고갈 빛집단골집을왔는데 예약시 맛있었어요. 그래. 최고예요 오. 최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갑자기 힘들어요. 서울에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왔어요. <웃음> <웃음> 할머니가 돼가지고 돌아와 버려가지고 좀 그렇네요. <웃음> 그리고 이제 그 저번에도 보여주셨다시피 그 뒤통수에 원형 탈모가 생겨가지고 또 이제 그 머리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요또 갔는데 또 무슨 또 무슨 뭐 무슨 앰플또 추가하라고 돈 내라길래 그만하라고 했어요. 얘기도 <웃음> 이제 분식의 장인을 찾아냈습니다. 얘기도 이제. 여기는 어디냐? 떡볶 아까 시켰는데 에 있는 건데. 여기 아, 여기 아, 아주머니가 기가 막혀요. 아, 아주 잘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맛있었어요. 저런 데가 잘하는데 이건 어디죠? 용산에서 넘어온 것 같네요 네. 그쪽에서 넘어왔다가 다시 이제 일을 하러 나왔네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빌딩이 느낌이 좋죠 이게 아주 오래돼가지고 썩은 것봐 저런 오래된 건물들이 좀 살아남아야 하는데 바로 재개발 에 옆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응. 네. 그거는 남의 얘기죠 내 건물이면 좋을텐데 그래가지고 옆에서 햄버거 있길래 햄버거 파티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또 넘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분식 파티를 했어요 뭔가 그 이날은 저렴하고 양이 많은 걸 먹었네요 네, 그 많이 먹는 인간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먹여야지 또 일할때 불만을 얘기를 안하죠 <웃음> 어쨌든 여러분들 아, 많이 풀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많이 노세요 안녕